기분 어때요? 제시신 기분 좋아요? 어. <웃음> 어. 기분 어때요? 안 좋아요. 안 좋아요? 그러은 선물로. 기분 어떠세요? 또 살려줘요? 아,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입에 나나나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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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쳤어 <웃음> 지쳤어요 <웃음>